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안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tprd 입니다 그동안 tpr 에 관한 동영상 제작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전에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 찍어 놓은 그 동영상을 정리하여 올려 보기로 하였습니다 TPR은 이전 동영상에서 TPR에 관한 동영상 1번과 2번을 제작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께 알파벳 A부터 Z까지 기본 동작에 관한 그런 제작을 하려 하였는데 있는 동영상을 정리해보니까 빠진 알파벳도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을 먼저 정리하여 올려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 빠진 알파벳을 제작하여 올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동영상에는 교사들을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어린이들이 함께 리액션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e TPR 동영상에는 순서에 충실하게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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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전에 비디오에서 보셨듯이 제일 먼저 1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선생님이 정해진 순서대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은 소리를 듣기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영어가 제2 언어이기 때문에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단어를 말하면 아이들이 따라하게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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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ck, dinosaur, dinner. d d 이 단계에서는 모션을 하는 단계입니다. 선생님이 모션을 하면 어린이들을 따라 합니다. 첫 번째 카드로 두번 모션을 하고 어린이들이 따라 합니다. 두 번째 카드로 두번 모션을 하고 어린이들이 따라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를 다시 리뷰합니다. 세 번째 카드로 두번 반복 모션을 하고 어린이들이 따라합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를 다시 리뷰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카드로 두번 반복 모션을 하고 어린이들이 따라합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카드를 다시 리뷰합니다. 그럼 다시 이 단계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We're going to quack the duck. Quack the duck. Roar the dinosaur. Roar the dinosaur. Once more we're going to quack the duck. Quack the duck. We're going to roar the dinosaur. And then you're going to smell your dinner. Smell your dinne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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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카드는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I'm going to sit down. You stand up. Now, you're going to quack your duck, roar your dinosaur, smell your dinner, and pet your dog.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단어를 무작위로 섞어서 말하면. 어린이들은 소리를 내서 단어를 말하고 동시에 모션을 합니다. Now I'm going to jumble the order. Smell your dinner. Quack your duck. Roar your dinosaur. And pet your dog. Now I'm going to jumble it one more time. Roar your dinosaur. Quack your duck. Smell your dinner. And pet your dog. 오늘은 알파벳 D, TPR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 만나셨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알파벳을 정하여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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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